알주세요나 죽어요! 완전 죽어버린다! 야! 야, 야. 뭐해, 야. 아, 가죽! 가죽? 아니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죽 <웃음> 걱정을 하는 거야? ㅋ ㅋ ㅋ ㅋ ㅋ ㅋ 이제 우리 무기 만들고 타면 하자 이제 이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야 무기가 어떤 게 있지? 몽둥이밖에 없는데 지금? 몽둥이라도 만들어 보자. 몽둥이. 활. 활. 몽둥이 만들어. 사고나 너 가죽 와. 있니? 형, 가죽 두개 두개 있어. 있어. 가죽 잠깐만 줘봐 나. 진짜만. 공격적으로 지었다. 아 활은 가죽 조각이 많이 필요하네. 어 가죽 여덟 개 필요해. 나무 어, 화살 만들 수 있어. 그 활이 없으면 화살 못 쏴요. <웃음> 가죽 아, 조각이 8개 해. 필요하고 난 가죽이 응. 지금 3개 있어 우리 이제 가죽 모아야 돼 나가면서 멧돼지 보이면 다 잡아 그냥 다 가죽이구나 시작이 형 우리 그러면 나가서... 결국에는 사슴을 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뛰어다니면서? 아니야 사슴이 아니라 멧돼지 사슴은 어... 도망가고 멧돼지는 안 도망가 멧돼지 뛰어다니지도 못하겠어 그래. 스태미나 빨리 달아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좀 괜찮을 텐데 밥이 없어가지고 형밥 고기 많아. 많이 많이 하죠. 아 그래? 나한 번도 못 먹었는데 여기 볼 거잖아요. 오랜만인데 버섯 먹어 형. 길바닥에 널린 게 버섯이야. 버섯 어, 생으로도 먹나 그냥? 먹어줘. 어 맛있더라. <웃음> 어 대대 <대면이> 찬다. 니 버섯 썰더라. 맛있더라. <떨더라. 웃음> 맛있더라? <입어서 떨더라. 웃음> 어 민들레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어. 민들레는 뭐 하나. <웃음> <웃음> 그게 먹어질 것 같아 먹어. <웃음> <웃음> 아니 게임에서 못어 거잖아요. 못 <웃음> 아, 먹는 게또 뭐가 있어. 먹으면 먹는 거지. 맘마매야. 너무 멀리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어, 깜짝이야. 씨, 아, 난쟁이. 아, 뭐 아, 아, 너무 멀리 왔다. 메테즈 하나 더 찾음. 나도. 나 있어. 테즈랑 교전 중. 어, 돼지슬레이어 굿. 난 음, 이거, 이거. 전에 할때그 그걸... 아! 생각나 그 등치 큰 아오니같은 애어어어걔는들 어. 검은수 까면 이제 나오 형! 어, 플랜, 엉덩이가 플랜콘. 도끼보다 더 데미지가 낮은거 같아아도끼가더 응. 좋을걸 아마? 이게왜 아, 만든거야! 아, 매티지가 아, 안 좋은가 아 밀당하는거 봐 튼실한 엉덩이 내가 갖고 아. 말겠어 얘나 지금이나 엉덩이에 환장하는구만 저 형은 요런데부터 매티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형 여기 멧돼지 세 마리 있어 살려줘. 어디야? 갈게 어디야? 너무 먼데? <웃음> 너무 멀어. 파이팅. 오케이. Okay. 어디 갔냐? 다 멧돼지들. 저저저저저 있다. 나나 멀리까지 온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네 마리가 있는데?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목소리> 아그로 갔나? 진짜 플램 레 있는데로 가야되나? 여기 진짜 많거든? 올만한 아, 뭐 가치가 하는데? 있는 곳이야 나 이거 무서워서 멧돼지. 진짜 못하겠어 아 돼지고기 먹고싶어 뭐야 갑자기 도망가? <웃음> 멧돼지가 나한테 말거는데? 말건다고? 그럴리가 느낌표 말고 막 이렇게 약간 서로 음성채팅할 때 뜨는 메시지 있잖아 그.. 그.. 이모티콘 무슨 멧돼지랑 음성채팅을 했다고? 하하하핳 <웃음> 어 플램은 여기 있다는데 어, 왜 플램은 뭐, 뭐, 여기, 뭐, 여기 뭐, 없냐? 아 여기 있구나. 어? 형멧돼지 여덟 마리 있다며. 거짓말했어. 내가 다잡았거든좀 많다 그러는데. 오, 아. 대박. 나 지금 가죽 여덟 개 있다. 어형 어, 그럼, 그럼 가족 팔 만들어. 만들어 형. 어팔 만들고 사슴 잡어 그걸로.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이봐 봐. 봐 봐. 여기 많잖아. 오, 몇 대지들 이거. 많음 아직도? 미친 녀석들. 엄청 많다니까 여기. 뭐야? 얘왜 별이 그려져 있어? 좀특별한네인가 멧돼지의 트로피 어세네야세네 다곤이와 함께니까 세네도 그냥 잡는거 여기 멧돼지 또 있다 다곤아 로 와봐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 멧돼지가 아. 나한테 음성채팅 한다니까? <웃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적 없는데 <웃음> 형 <웃음> 정신차려! 뭐 어, 약간 부금이 상해졌어 날씨가 춥대 부금이 왜무서시다형나 추워 나형형여드랑에손좀 끼자 <웃음> 빨리 가자 <웃음> 어 추워 어나 진짜 추워 멧돼지, 멧돼지 어딨어? 멧돼지 어딨음? <웃음> 다 잡았어 어? 멧돼지 다 잡았어 <웃음> 형아 그래? 아, 이제 왔는데. 아쉽구먼. 야, 지금 가죽이 10개인데, 일단 나 하나 활 만들고 남은 만들어, 거. 어, 먼저 만들어. 어, 형 먼저 만들고, 활, 활도 만들어. 싸대기, 임마. 죽어, 사슴! 오, 뭐야, 뭐야. 이거 봉둥이로 사슴 잡았어. <웃음> <웃음> 오, 대박. 뭐야, 오, 심지어 거. 강력한 친구였어. 사슴의 트로피를 얻었다. 뱃대지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 저형왜 거의... 추워 저형 거의 드루이드야 막 동물들이 저 형한테 꼬인다니까 <웃음> 어 그러네 진짜 한 마리도 보기 힘든데 아까 도 사슴 두 마리가 왜? 이 형한테 뛰어오고 <웃음> 있다고 <웃음> 조잡한 활 제작 <웃음> 대박 나무 화살 20개 제작 더 만들어 형나 나무 줄게 화살 더 만들어 레이테오. 100개 다 만들었다. 아, 굿 굿. 이제 어떻게 이제 사슴은 거지? 일도 아니겠구만. 사슴 잡아야 돼 그걸로. 음. 왜형 어? 사슴 빨리 불러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웃음> <웃음> 그런가 봐. <웃음> 그럴 리가 없잖아. 휘파람 <웃음> 불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이야. <웃음> 멧돼지를 맨주먹으로 잡으라고요? 고작 아, 만, 만 원으로 미적거렸구나. 나를 그렇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아크오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그 사슴으로 사슴 가죽을 뭐 만들었는데? 민들레나도. 어, 야이 게임이나 저 게임이나 나한테 꽃밖에 안보여 어 이거 화살을 <웃음> 땅에 박은 다음에 다시 주술 수 있나? 어. 안될걸 아마? 어, 다른 안주서져 어디있냐 동물들 농화형은 어디있을까? 나 맵보면은 되게 구석탱이 있어 여기 사슴 두마리 있는데 약간 출장나간 아빠같다 한마리도 못찾겠어 아빠 오늘 빈손으로 올거같아 <웃음> 괜찮아 <웃음> 아빠 <웃음> 천천히와 아빠 통닭 못사왔어 <웃음> 어어 여기 사슴 개많아 형 활로 잡아 나이스 와, 나 검은숲이다 와 도망가야된다 아이날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 호물선 그리 멧돼지다! 나 멧돼지 잡고 올게 어 잡았어 오케이 형플레미 여기 멧돼지 두마리 구경만해 형이 간다 오케이 죽여버려 야. 형야야 무빙이 어 세마리야 형 무빙이다 이 자식아 잡았어 얘네 지금 끝까지 쫓아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성공. 이지하구만. 미션 성공 아주 이지하고만 플레이명이 인파이터야. 멧돼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아이 어, 우매한 멧돼지. 이제 다섯 개인데. 돼지야 어디가? 아이거 스태미나가 없어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도 힘드네. 멧돼지는 음. 그냥 도기로 후드로 패는 게 맞겠다. 밥도 계속 먹어줘야 돼. 왼쪽에 음식 표시 계속 떠 있으면은 그거. 응 음, 먹었다는 소리야. 그래. 어 음. 위장에 있는 거 이거지. 물가에서도 뭐할수 있어? <웃음> 헤엄칠 수 있고, 배 띄워서 다른 섬갈 수도 있고 음. 헤엄이 안되는데? 헤엄 쳐지지 않나? 어, 좀 깊은, 데... 어, 완전 될 거야, 깊은 곳으로 가니까 된다. 오 수영도 음. 레벨업한다 와 별, 별도 있네 와 스태미나 어, 더, 어, 계속 달아나 빨리 고기 구워야겠다 스태미나 이거 스태미나 다 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네요? 살려주세요! 어. 나 죽어요! 안돼 출발한다! 가죽 좋아, 아니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죽 <웃음> 걱정을 하는 거야? <웃음> 많이 먹었잖아 가죽 셔틀 어, <웃음> 어 새다 어 그러니까 새도 잡을 수 있어 형? 우와 어, 하늘봐 엄청 이뻐 그러게 하늘에 뭐 있어요 예형 네. <웃음> 활로 새 잡았어야지 하늘에 뭐가 있네? 뭐야 저거 은하수 세계수야? 같은 거? 은하수? 세개수 아니 엄청나게 들어가봐. 커다란 나무가 있네 어 맞네 예전에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예전에 봤어 이게 뭘까 어, 어, 형, 사슴이야, 저기. 맞습니다. 나만 믿어. 어, 머리, 머리를 쏴버려. 이렇게 쏘면은, 그냥 직진해서, 안 맞네. 위쪽으로 써야 된다. 아, 에이씨. 떨어지는구나. 인지했네. 약차가 있구나. Hello. 어, 아, 얘얜 뭐야? 뭐야? 얘 이상한 애야! 어디? 잡았어 어디 갔는데? 뭐야? 어, 뭐야? 넥? 뭐야? 내꼬리 아. 아. 저기 또 있다. 어, 그러게. 내가 잡아볼게. 아 안맞네 형 사슴이 생각... 물에 빠졌어 얘 에?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그런해 헤엄치고 있네? 내게 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 아 별로안뜬다 맞췄어 오 나이스 가져오게? 오케이. 가져오게 하하할수 <웃음> <특이한 웃음> 없어. 사슴 가져 <웃음> 가져주세요 나 스태미나 없어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는와 아슬아슬하다 아아아아 <웃음> 어, 아, 살았다. 와. 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가자. 그래 안되겠다 야할 만큼 했다 우리 아, 사슴이 저러고 있는데 죽일 수가 없네 아했더니가 진짜 예쁘다야 이거 그래픽이 신기하다 되게 나쁜 거 같은데 그러해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 같으면서 아니 가까이서 보면 되게 구린데 멀리서 보면 너무 이뻐 아 인생과도 뭔가... 같은 게임이구나 이게 500메가짜리 <웃음> 게임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야겠다 사슴 그냥 포기하고 빨리 집에 가는 거에 주력을 하자 여긴 뭐지? 아만 두개 어떻게 더 찾자. 가면서 볼게. <웃음> 야, <웃음> 옆에 저 구멍 뚫려 있는 거 놔두고 왜? 문으로 들어가는 저 겸손한 거 예의범절이 아주 바른 사나이. <웃음> 보지도 못했나. <없어, 난. 웃음> 집에 왔다. 아, 진짜. 아 여기 몇 개? 세개 있네. 고생하고 왔구만. 어, 뭐야 얘는? 사슴가죽 지금 몇개야? 야 어디가! 사슴가죽은 한개밖에 없어 난 플레인이 몇개 두고있어 사슴가죽? <웃음> 자아 홉개 상자에다가 내 가죽 다 집어넣을게 네? 필요없는거 다 이거. 넣어버려야지 6. 가죽 대충 여기다 다 때려넣었어 오케이 뭐야, 오 가죽 진짜 많다 휴돌좀더줄수 아. 없게 나는 나 이거 이제 석탄 안되게 뚫어더라 쳐다보고 있어야겠다 나무 어디다 던졌어? 아빠 저기 가방에 넣어놨어 저기 상자에 아하 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익는구나 요리가 응 음, 맞아 형 이거 요리 아, 이거 된 커? 고기 어. 내구도 없지? 어 없어 안 상해 꼭 요리를 저지. 이렇게 해야되나? 약간 자괴감 드네요 <웃음> <웃음> 다들 뭔가 결핍돼있어 <웃음> 음식을 아, 다 넣었지 상자 하나 만들어 어으째인데요 되겠지? 뭐. 넣으세요 아 도끼 왜 이렇게 약해 어, 맨 끝에다가 어. 음식 넣어야지 먹었다 아이엠 맘맘 아곤이도 에나오 이제? 어 우리 멧돼지는 계속 잡아야 되고 나올 때마다 사슴 잡고 우리하고 검은숲 한번 갈래? 가도 돼? 조금, 조금 센 데인데 아마 괜찮지 않을까? 검은 숲부터가 시작이니까 오 상자가 늘어났네 형 작업대 레벨은 어떻게 올려? 작업대 레벨 망치 들고 작업대 옆에 두개 있지 그 별표 있는 거 제작 쪽 말하는 건가? 어 제작 쪽에 작업대 하나밖에 없는데? 아부싯돌을안 만져서 그런가 보다 뭔가 안 만져서 그럴 거 아마 부싯돌아나부싯돌 아, 있어 형플레미 이거 먹어 하나 줘봐 어? 한번 자 그, 줄게. 나올 걸 아마? 어 나왔다 그오지자 응, 가죽지 내가 들고 있거든? 그걸로 갈게 무두질, 받침대, 절단대. 작업대 별두 개짜리는 안 나오는데? 아, 두 개를 지으면 별이 두 개인 거야, 이제. 요거 두 개를 다 가야 돼. 작업대 아... 옆에다가. 일단 거기는... 이거 다지울게 얘가 문제네, 네. 얘가. 시돌 15개, 가죽조각 20개, 사슴가죽 5개. 답이 네. 없는 거 사슴. 밥인데? 와, 여러분, 저 고기 하나 먹었더니 체력이 62가 됐어요. 응, 음, 고기 먹으면 많이 참. 우리 그 가죽조각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가죽조각을 먼저 일단 하자. 사슴 어. 말고? 멧돼지한테 나오는 거? 응 어, 멧돼지한테 나오는 거 그냥 네. 보이는 거 그냥 다 잡을게 응다 어, 잡아 그냥 맞아 이게 항상 가죽이 모잘랐어 아 저, 저거 좀더바시다 멧돼지 사슴 오 나이스 잘 맞추네 그럼 역시 에임이 좋아 어저형 게임 자체를 어, 잘해 애니언 할때 진짜 잘하더라 마누아치죠. 어 센스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lord, 칭찬하면 okay. 되게 부끄러워한다. 말 듣기 왔어. 부끄러워한다. 아, 떨어진거 어떻게 먹어? 아, 잠깐만. 스태미너 없어. 큰일 났다. 스태미너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맛있는 거 밥. 많이 먹으면 차더라고. 응. 최대치가. 밥을세 종류를 먹어야 돼. 아, 지금 죽을 먹어야 되나? 아. 아. 아. 아, 똑박똑박 면안 되고. 이해했어. 아. 나나 나 풀로 찼어 아 그거. 아, 세 종류 먹어야돼세 종류 골고루 먹어야 되는구만 음, 버섯 베리 영양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나무로 침대도 좀 만들어서 우리 밤 되면 그냥 자버리자 그래 단체로 아, 자면 또 아침으로 얻어오니까. 바로 그게 되나? 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그렇게 돼 그치. 레프트 땡기네 갑자기 아무것도 없네 <웃음> 근데 여기 가나 거기 가나 다 일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맞아 <웃음> 어 매번 일이야 여기도 배 만들 수 있어 그거 나무 항상 모자라 알헤임이 약간 <웃음> 네프트로 따지면은 좀더 원시 버전 아유. 이으. 어 우리 집으로 집합 자자 우리 네 드로샘 케키 침대를 만들어 가구에 방치로. 있어 좋아 세개 만들었어 다어나 이거 나중에 막탈 것도 있고 그래 음. 혹시? 그거까지는 내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탈건 없지 않나? 노와이 오면 물어봐야 될것 같아 아탈건 없고 끌거 어? 있어 <웃음> 뭐야 이게 끌고 출에 끌어야 돼 자자 됐다 인력 거 있습니다 인력 거 우리가 힘든 거잖아 저 형은 편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맵이 엄청 넓어서 <웃음> 뭔가 좀 빠른 이동수단이 있나 했어 배 있잖아 에 배가 유일한 빠른 이동수단 아침 맞아? 왜 이렇게 어두워 새벽이라 그런가 아직? 응 어, 새벽이라 음.